오, 고수. 님 너무, 그, Q 그, 너무, 실패하면 미녀 못 먹어요. 미녀 이렇게 많이 만든다고, 미녀는? 이렇게 많이 만든다고? 이렙 타이밍. 귀여워. 귀여워 죽겠어. 아, 전수차 님이네요? 그래요? 왜뛰어나 긴장만 해주지 그러면 바로 진중하지아 아까워라 풀리세트인데 아, 그럼 진정하래요, 형들. 그럼 진지 게임 가지. 템포 다르게. 아, 뭐야 버그 게임. 이길 줄 아는, 설마? 오이님, 감사합니다. 나 인정 편하게 갈게요. 드럼의 인정. 드럼의 인정. 내가 왜 웃는지 알아? 니신형 고마워. 방송을 안 해, 저 형. 니신형 <웃음> 방송을 안 해, 저 형. <웃음> <웃음> 탑은 말했지. 정글 차이라 항상. <웃음> 근데 정글 저렇게까지 오면은, 워이기 와서 꼬라받고, 리진이 와서, 유효갱킹 성공하면, 진짜, 탑 죽어도 못 이기거든요, 진짜. 인에 할아버지가 와도 못 이겨. Q 지금 세 번, 세번 다운 맞춰도 그냥, 깡스펙으로 이길 것 같은데. 아, 아못었었네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야야 뭐, 아, 오, 익자. 수 잘해요. 게라도 아, 지금, 게임, 설렁설렁 하는 거있지 만나면 라이트 잘해요. 사이버가 후첸도 이기는데요. <웃음> 맞지? 그거 맞지? 하하! <웃음> 그거 맞죠, 또. 아, 또 제가, 후센 후야, 그, 챌린저 천점 잭스랑, 상대전적이 3대0입니다. 잭스 잡대 스페셜리스트에요, 제가. 나 너무, 근데 지 너무 진지한가? 살짝. 아, 민현길 막, 거의 말리장성이야, 민현이. 오스. 오오 빠꾸신데? 그러지 마요. <웃음> 어이, 오이오이왜다 <어이 메탈> 나갔다, 오이 <웃음> 서는 거 레전드네. 아, 아더 정리 가능? 어, 나이스. 아니, 이렇게 하니다고 응, 어, 나이스. 레드라면? 네, 딴 보여달라고? 딴 티아멧은 잭스 상대할 때 안가는게 훨씬 주도권 꽉 잡을 수 있어 티아멧 가면은 주도권 흔들릴 수도 있는데 티아멧 스킵하면은 클레드가 잭스를 이기기가 너무 수월해요 이 탐식의 방치 덕분에 이속 증과 그걸로 Q 계속 괴롭힐 수 있어 주도권 잡고 있을 때 초반 단계에서 클레드가 잭스한테 밀리진 않거든 어 거의 쳐어어 왜나왔다 <목소리> 아좀 약간 너무 진지하게 하고 있어서 방송 개노잼일 수도 있는데 막 아, 하니까 그러니까 이해해줘 이거 자야지 형들 혹시 님아나 포탑방패 하나만 뜯으면 안되나? 하나 뜯으면 바로 그건데 맞습니다 바로 닌자신발이라서 p s 채널에부실 구간에서 제이스할판에 선평할거면 클레드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쁘지 않아 피오라만 잠기면 부실구간에서 클레드만은 깡 깡패가 없어요 안 갈게. 아니 왜 말을 해 줬는데도 죽으라 그래? 아니 왜말 에, 진짜. 아니 한번사려 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어. 이게 이게 잔난가? 그냥 점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플레이 스타일의 차이야. 점화 되면 안정감은 좀 없어도, 라인전 진짜 빡세게 갈수 있는데, 점화를 안되면이 들면, 안정감은 좀 있어도, 이렇게막 빡세게, 엄청 빡세게 하진 못하더라고. 안 나갔네 어,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텔들면 일라오이못 잡지 그냥 못 잡아요 일라오이는 펠들면아 이거 에어본 한번 뛰어보지 아쉬운데 아니, 진짜 데 아, 스포 나왔네 거의 괴물되어 가는데? 구이야 <웃음> 블루 블루 블루 잭스가 먹었는데? <웃음> 레전드 와든가? 하는게 딱 하, 와든 것 같긴 한데 하는게 어. 딱 와든긴 했어 이형막하는거 진짜 좋아하네 아 내가 먹지 말고 힘들어 라인저 하나 형이 겁나 센거라고? 아니 저한테 먹고 라인저 하나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냥 원래 잘해요 형들 아니 형들 진짜 방송할 때 실력이 내 실력으로 알고 있는 거야? 아니지? 아니라고 해줘 형들 진짜 나 그럼 형들한테 좀 많이 실망할 것 같긴 해? 아쉬운데? 아, 떨어지기 싫은데? 나이스. <웃음> 나노미터 방어. 또 여기 보겠지 주나? 나이스 형들, 진짜 형들 나한테 일주일만 시간 주잖아. 최는데 찍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 형들 을 사랑하니까. <목소리> 뽀삐는 클레드가 제규 각을 잡을 수가 없어. 뽀삐가 원할 때만 제규할 수 있어요. 뽀삐는. 그게 뽀삐랑 제규하다가 정글이 오면 뽀삐는 안 죽는데 클레드는 죽어. 엑스 안 오면 끝나요. 함께. 한명 있는데. 탑인데 들어오네. 이제 <웃음> 좋아요.